네, 강모고요 나이는 삼십 여섯 살. 약간 바이오 그 쓰다가 그 파손돼서 재그 맞추려고 했어요. 네, 되게 심해서 군대에서도 되게 심해가지고 좀 고생했고 부모님도 옆에 자실 때, 주무실 때막 계속 뭐 깨우고 그 일할 때 출장 가서도 옆에 분이 이게 포고는 소리보다는 이제 무흡증이좀 있으니까 이게 숨을 안 쉬니까 죽을까 <웃음> 막 걱정돼서 뭐못 <웃음> 주무신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네. 네. 네 사용할 때는 많이 개선됐어요. 아, 네 그리고 고코 안 곤다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일 크게 느낀 거는 이제 출장 다닐 때 차를 타고 다니면 하루 종일 졸렸는데 여가 아, 나니까좀 많이 아, 거의 안 졸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잠도 편하게 자고. 어 제가 처음에 무뭐인줄 모르고 이비인후과 갔다가 그 코골이 수술 같은 거 하려고 갔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거는 뭐 코골이 수술로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그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에 가봐라 이래서 대학병원에서 검사받고 이제 양학기어오는걸 뭐뭐 얘기하시다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제 양학기 쓰기는 좀 그렇고 해서 일단 그거부터 그 써보라고 하셔가지고 예, 추천받아가지고 썼어요 그냥 병원에서 교수님께서 뭐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이게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젊으시니까 이거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그 양학기 쓰기 쓰기 전에 한번 써보시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. 네. 수술도 뭐안 된다 하시고 모양하기는 뭐 되게 불편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보자 그냥 이심정으로 그냥 해서 처음에는 <웃음> 한번 파손돼가지고 한번 에스 받은 적도 있는데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잘 해주셨는데 좀지점이 밖에 없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불편하잖아요 네그 네, 저도 그 서울에 가야 되나 알아봤는데 그 코로나 때 망설였었는데 계속 카페 부산에 오신다고 해가지고 그 바로 연락해가지고 예 네, 연락 잡았어요 네 네.